요월드는 다양한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인 퀘스트부터 사이드 퀘스트, 팩션 퀘스트, 타운 프로젝트까지 퀘스트 진행에서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9가지 팁입니다. 퀘스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른쪽 화면에는 퀘스트의 자세한 목표가 나오는데요. 내가 원하는 퀘스트들의 핀을 꽂아 오른쪽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맵을 열어서 직접 우클릭하거나 J를 눌러서 오브젝티브 창을 띄우고 핀을 눌러주세요. 뉴월드에서 퀘스트의 해결 방식은 몇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상자를 획득하거나 채집, 채광, 벌목 이렇게 재료를 모아서 제작을 하는 퀘스트 낚시 퀘스트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자나 물건을 찾는 퀘스트는 맵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또한 어디부터 어디까지 퀘스트 지역 대상인지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대신에 오른쪽의 퀘스트 목록에서 퀘스트 이름에 칠해져 있던 배경색이 사라진다면 퀘스트 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퀘스트 몬스터의 경우 머리 위에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월드는 한글 지원이 안되어 있고 한글 채팅 또한 안되기 때문에 게임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퀘스트의 종류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방식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퀘스트 내용에서 체스트가 들어간 건 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핀이 꽂힌 지역에 가서 반짝이는 상자 종류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뭔가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라는 내용의 경우 반짝이는 대상들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디피트 땡땡땡이라고 써있는 것은 몬스터나 보스를 잡는 퀘스트입니다. 그래도 퀘스트 내용이 진행이 안된다면 유튜브에 퀘스트 이름을 검색하시면 플레이 영상이 잘 정리되어 많이 올라와 있으니 확인 후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막힐 땐 이렇게 합니다. 뉴월드에는 아이템 상점이라는 개념이 없고 유저들은 제작을 하거나 사냥을 통해 루팅을 하거나 경매소에서 다른 유저에게 구매를 해야 합니다. 유저들은 채집, 채광, 가죽 벗기기, 벌목과 같은 채집 종류의 숙련도를 올리면 더 많은 재료들을 구해서 좋은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업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모르니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채집, 채광 등의 숙련도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작을 통해서 미리미리 제작 숙련도를 올려둔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겁니다. 게임중에 죽게되면 여관을 설정해둔 마을로 가거나 가까운 마을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변에 캠프를 설정하고 리스폰 지역을 가까이에 둘수 있습니다. 재료는 주변에서 주울 수 있는 약간의 돌과 나무입니다. 하지만 캠프 설치지역이 아니라고 뜨기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맵을 열어서 점선으로 연결된 공간들을 벗어나시면 됩니다. 이 랜드마크들을 벗어나면 캠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캠프에서 500m를 벗어나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부활 문제도 있지만 일단 퀘스트 지역으로 가는 것도 문제겠죠?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뉴 월드에는 탈 것이 없는데 계속 뛰기만 해야 할까요? 사실 순간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래블이라는 장치가 맵 곳곳에 있는데요. 이 패스를 이용해서 다른 패스나 마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동하려는 패스나 마을은 한번 이상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패스나 큰 마을을 지나갈 때는 꼬박꼬박 저장해 두세요. 하지만 사냥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갈 때는 주변에 패스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설정해둔 마을의 여관으로 귀환하는 리콜이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 한 번밖에 못 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와우도 15분은 주던데. 아무튼 리콜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면 추가로 집으로 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퀘스트 중에 몬스터의 공격으로 체력이 깎인다고 해서 도망만 다닐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힐러와 함께 할 수도 없죠. 게다가 경매소의 물약은 너무너무 비싸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마을이나 산 주변에 흐르는 물인 프레시 워터를 채집하시면 물약 효과를 주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미미하다지만 공짜인데 마다할 순 없죠. 적정한 레벨의 메인 퀘스트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퀘스트를 하나를 할 때마다 마을에 돌아간다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랩업을 하는 지역에서 팩션 퀘스트와 사이드 퀘스트를 모아서 동선이 겹쳐지는 것들을 한 번에 완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이드, 팩션, 타운 프로젝트 퀘스트는 필수 퀘스트가 아닙니다. 특히 팩션이나 타운 프로젝트는 까다로워 보일 경우에 거절을 하고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하다보니 상자인 체스트 찾는 것들은 피하는 편이고 몬스터를 잡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자 찾는건 헤매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영어라고 해서 한글 채팅이 안된다고 해서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완성도 높은 게임인데 모두가 뉴비인 RPG 게임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건가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